네 헤어 메이크업이 끝이 났습니다 네, 닭가거랑은 확실히 다르죠 오늘은 근데 최대한 이제 자연스럽고 세팅한 느낌이 안 들게 해야 돼가지고 지금 머리도 진짜 볼륨만 살리고 고정도 안 하고 무대 때랑은 아예 다, 다른 느낌으로 진짜 화보 느낌을 살리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한번 잘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맞다 그리고 제가 또 갈발로 손 다운을 했어요 캐럿들이 또 갈발을 원하는 갈발파들이지 뿐, 색다른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. 오랜만에 내털 다나니까 좀 좋은 것 같아요. 첫촬영장첫 번째 촬영 장소, 딱그 대나무 숲에 와서 날잖아요. 흔히 보는 그 화장품, 그 파브, 그걸 제가 찍습니다. 약간 이렇게 음, 좀 네. 활동, 네, 활동적이고. 네 활동적이고 날씨도 너무 좋고 그냥 저를 위한 날인 것 같습니다. 아까 첫컷 했는데 너무 이뻐가지고 많이 했어요. 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하은이 집은. 이 집은. 이 집은. 이이 어머니를 찾으러. 어머니가 왔다고. 엄마. 엄마. 어, 엄마가 화보 찍으면? <웃음> 자 마지막 부장님. 진 제주소년이 된 느낌이에요 제주도 있을 때도 이렇게 안살아봤는데 <웃음> <웃음> 그래서 저말이랑 같이 쓸거예요좀말 보이시죠? 눈에 봐봐요 형이야! 반갑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반가워 오잘 타네 아, 환영한다고 아. 고마워 고마 아, 저기 봐봐 아. 말아 몸이 네. 요 <웃음> 아, 아 좋다 다네 아. 이렇게 해서 저 승관이의 화보차량이 모두 끝났습니다 진짜 바쁜 옷이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아, 너무 기분이 좋아지고 너무 힐링이고 아, 진짜 혼자서 이렇게 찍는다는 것도 되게 뜻깊은 일인데 또 제주도에서 또 너무 풍경 좋게 숨어서 좋습니다 그 말도 응. 말을 잘 들어가지고 술 너무 많이 먹긴 했는데 우리 캐럿분들도 이거 보시고 승관이가 어 정말 다른 모습이 도 있구나 그리고 정말 어떻게 잘 소화했구나 라고 생각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얘기할 때좀 민망해요 말썽이 좀 있으면 괜찮긴 한데 오늘 너무 불고하나고 촬영 끝나고 맛있는 거먹으어요 흑돼지를 못 말이지 흑돼지말지 않을까요? 두 번째로 녹화부를 찍게 됐는데 네, 정말 예쁘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. 덕분에 정말 자신감 있게 촬영한 것 같아요. 저도 좀 만족할 결과가 나올 것 같아서 캐럿 분들도 같이 좋아해 주시겠습니다